곰팡이 여러분 코트 어, 파 여러분 오늘 제가뭐 콘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바로 바로 우리나라에서 집게가 제일 큰 외래종 맹그러브 크랩을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해쪽으로 가면은 외래종 맹그러브 크랩이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들어와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자그 녀석이 지금 시즌이 아주 딱 잡으면은 개많이 잡고 많이 큰 거를 잡을 수 있대요 자 그럼 그래서 이 외래종 맹그러브 크랩을 잡아서 가지고 와가지고 은혜랑 아주 맛있게 초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남해로 가야 되는데 은혜는 남해까지 안 가요 저만 항상 멀리 쳐서 고생하거든요. 보고 있는 은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가요. Let's go! 자, 이거 잡다가 잘못 잡으면 바로 손가락 삭제. 자, 여러분 오늘 남해로 맹그러브 크레 외래종을 잡으러 왔는데 워킹 해르질로 잡을 겁니다. 근데 저랑... 나랑, <웃음> 이렇게 둘은 워킹헤루즈를 잡고, 저쪽에 지금 진해 대장님이랑 까망님 오셨거든요. 그두 분은 스킨헤루즈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워킹헤루즈대스킨헤루즈에서 누가 더천개 맹그러브 크랩을 많이 잡아왔냐, 한번 컨텐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고 가서 나삭나삭 할게요. 어, 잡으면. 숨 쉬어, 숨 쉬어. 어, 가자. 빨리 잡아제 엔더핀 빡 돌았어. 자, 여러분, 이 맹그러브 크랩은, 자, 요런 벽에 붙어있고, 저 밑에도 많아요. 근데 지금 물이 아직 안 빠졌거든요. 간조가 되려면 한 시간 반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한 시간만 전에 일단 미리 한번 이쪽에 삼사를 해볼게요. 저뭐요 어, 아예, 쫄짱, 개�이에요 여기 여기 있어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어어 쫄장개쫄장개 이렇게 쫄장아 <웃음> 진짜 개 허탈한 목소리였네 <웃음> 와어요 아니 아니 <웃음> 우아밖에 안 했는데 이거 맹그브 크림 아니죠? 어네 어! 한풍. <웃음> 제가 저번에 잡았을 때 이런 직벽에어야 꺼져 망동 낼게야. 눈뽕 맞아라. 어,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눈뽕 맞았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맹그로브 크랩 있거든요. 저기다. 저기 저기 직게 보여? 음. 직게. 직게, 직게, 직게. 야, 근데 아, 애매하죠. 틈에 있는데. 아, 들어왔습니다. 들어갔죠. 아, 까비, 까비. 입수합시다. <웃음> 바로 있어. 아, 바로 있어 하세요. 잡아야지 바로. <웃음> 역시 대장님. 대체순 일단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많이 잡을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거 상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어디? 어디? 예, 예. 래구어루기와 예. 예. 바리야? 어, 잡았네. 뭐? 뒤. 아, 개깠개에서 냄새할 텐데. 손 냄새 맡아 봐요. <웃음> 아, 지금 뭐 주지 마. 와,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얘네가 원래 맹그로브 크랩이잖아요. 자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물색이 좀안 좋은 곳에 살아요. 어, 얘좀 색깔이 다르지 않아요? 얘 예. 예. 초장개에요 <웃음> 여러분 저기 보시면 지금 청개 죽은 거 보이시죠? 조그만 거입니다. 맹그로브 크랩이요. 에 청개가. 어, 움직인 거요 어, 파도네. 여기 있겠는데. 자, 여러분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손덕 형 님이 뒷벽에서 많이 봤다 그러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구라예요. 아, 구라예요? 아니? 야, 야, 야, 야, 들어가. 해산물이 밖에 있어 이래 할게요. 어, 이거 뭐야? 새우 봐봐. 잡아, 잡아. 잡아. 새우가 왜 이렇게 커? 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나럴 같은데? 아, 나다 아 까비까비 까비. 야 새우 진짜 크다 오돌이 새우 새끼 느낌이었어요 아진짜 아니요? 나 오늘 잘 남기네 <웃음> 어디어디? 아그쫄짱게 뭐 큰거 성인 쫄짱게까마님 준비되셨나요? 추베르 이게 <웃음> 보고싶었다고? 그렇지 이거지 나보다 잘하는 사람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이제 까마님은 바로 입술을 하실거고 저는 물이 조금만 더 빠지면 바로 워킹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지금 저기 밑에 청개 발견했거든요 아 여기. 있다 있다 있다 아이 100%다 저 근데 돌 안으로 들어가면 답 없지 않아요? 꺼내죠 어, 역시 내 손이 믿기지 <웃음> <웃음> 와 제가 간다 간다 아 제가 팔라팔라라팔락 팔라 시동. 그런 거 보이죠? 팔라팔라팔라레 발렛기 잡으셨어요? 오 있네 있네 있네 있네 있네 오, 작아요 괜찮습니다 어 이게 근데 작은 사이즈인데 바카디 사이즈 정도 되거든요 이옆에 완전 특이한데요? 뭐, 만져보세요 아, 아, 아니 얘, 그거네 탈피중 탈피 중이네 이게 낮아야겠다 자,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탈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껍질이 나오기 때문에 빨리 던져줘야 돼요 버려버려? 버려. 아직 이거는 스코어 아니죠? 이거는 탈피한 거여서 아니지? 아 진짜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청개 새니다 청개 새인데와 이거는 진짜 작아요 야 이거는 봐줄게요 이거는 처음 먹을 수가 없어서 와 청개 작은 거 처음 본다 이도 스코어 아니 천천히 잡으세요. 어차피 저희가 워킹으로 다 잡아놓을 거기 때문에. 오케이. 여러분 <웃음> 이제 까망님이랑 진해대장님이 스킨으로 하시는데 한 시간째 못 잡고 계시거든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I'm Iron Man. 청 게르기들아, 나 이제 뒤졌다 맹그러브그 램레기들아. 이런 돌 밑에 있을 수 있거든요. 게들의 습성이 무조건 돌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없습니다. 쉬고 계세요. 쉬고 계세요. 못 잡을 줄 알았어요. <웃음> 아 그래? <웃음> 이거? 왼발이 이거요? 그... 야이돌크게 봐라 이거 잘못 들면은 바로 은혜의 대성통 이 쓰레기 밑에도 애들이 은신처로 삼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지금 계속 봤는데 없어가지고요 지금 다음 포인트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쉽게 잡을 줄 알았는데 이거 낫겠네자 개... 여러분 지금 장소 이동하려고 했는데 요거 딱 잡혔는데 지금 다리가 뜯겨가지고 사이즈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지금 크게 보시면은 지금 엄지손가락 굵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야 이거 나쁘지 뜯겨, 않은데 사이즈 뜯겨. 요거는 뭐 가져가서 먹을 정도 되니까 해. 뭐가? 마지막 멘탈하고 끝났는데? <웃음> 버려 버려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아까 한 마리 잡으시고 저기 지금 물속에서 아직 안 나오고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혹시 잡았을 수도 있니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뭐야 뭐야 뭐야 잡았어요 잡았어? 와 잡았는데 금지체장이 6cm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제가 봤어요 방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가라 제가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가볼까요? 가보시죠 아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체력이? 아 어, 아주 생생하죠 <웃음> 아니 아닌데 약간, 약간 다크서클 <웃음> 내려오셨는데?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 이동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잡아놓은 천개거든요 이게 진짜 최상위 크기라고 합니다 짙게 보이시죠? 이게 말이 안 돼요 와내 얼굴만 얼굴이 훨씬 커요 아니 <웃음> 가만히 이거 지금 들어가서 잡아보실 거죠? 그럼요 교주님 새 포인트 왔는데 몇 마리 예상하시나요? 어한 마리 <웃음> 저희는 워킹하러 갔다 올게요 제가 저번에 배 밑에서 잡았거든요 자 그래서 요 족대로 오늘 한번 쓸어보겠습니다 와 물이 많이 빠졌는데? 야 이거 빡세겠다 뱅그로브 크랩 새끼 아니에요? 위에 봐봐요 예, 네, 아니에요. 쫄짱 데릴게요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네, <웃음> <가리비게. 진짜 웃음> <물려서 제대로> <웃음> 오케이 야와 근데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없는데 일단 여러분 개 큽니다 크기는 크기 보였어요 와. 크기 이야 지금 집게 없어서 지금 이렇게 잡는데 넣어주세요 이거 들어가라 갑자기 묶어졌어? <웃음> 자 요쪽 들어오니까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얘네가 이제 돌틈 사이에서 여기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고런 녀석들을 지금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바로 미끄러워서 머리통 깨지면 까만히 벽으로 아니 은혜 대성통고 뭐야 까만히 걸로 갈게요 잠시만요 요 이거 한 마리 엄청 큰데? 와, 우리 왠지 진거 같은데 저희 거 커요 보세요 저거 그져 그저... <웃음> 들어봐 족대 들어 왜 무거워? 한번 들어봐. 한번 들어볼게요. 오 네, 네, 성공했다 가자. 가자 가자, 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오 이거 진짜 큰데. <웃음> 어이구 어이구 제제 지금 아, 싸워. 야, 야, 뭐야 뭐야? 어 빠트린 야, 소리였어. 야, 야야 야, 야야왜 니들끼리 야. 싸워 리발렛게 엉덩이 잡아야겠다 엉덩이. 야, 잡아야겠다. 엉덩이. 야. 오케이 오케이 넣어버려 걔 물려도 될것 같은데? 아니 물리면 아예 안 돼. 지선 아예가 물려. 아 물려도 돼. 물어봐 야 물어봐 넣어버려 야 근데 이제 보스몹이다 보스몹 엉덩이 잡아 엉덩이 잡아 물려도 돼. 아니 내가 안 된다니까. <웃음> 지술 <지수라> 라이라고 <웃음> 많이 보여요? 들어가자마자 두 마리 잡았어 진짜로? 둥가 어, 둥가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고오오 로딱 로딱 나와봐 나와봐 타일러 타일러 사람, 사람, 그렇지, 사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펀치 랄끼 조심 조심 조심 한번 물려도 돼얘 <웃음> <웃음> 약간 물에 한번담구자 달래 잠깐 <웃음> 둥가 둥가 둥가 둥가 대가 <웃음> 엉덩이 엉덩이 보이지? 지금 기습 나나나 나, 나. 야야야야야 <웃음> 괜찮아 물려도 돼 계속 지수아니라고 <웃음> 우와 지렸다 지렸어 <웃음> 야 벌써 이목길 <입을> 어야 <웃음> 그래, 우리 가자 이제 가자 가자 까만이더 잡아주세요 오케이 저희는 좀 앉아 있을게요 <웃음> 형저희쉬러 가요 커피 한잔 하자 <웃음> 네, 뭐 있어요? 이거 뭐, 이거 이렇게 웬그러브 아. 아. 근데 여러분 개 귀여워요 이거 손으로 한번 잡아 볼까? 어어어 <웃음> 어, 어, 리발 이렇 무서워 자 여러분 와아 잠깐만 잠깐만 제발 제발 어나됐다 놓친 거 같아. 잠깐이 근처에 있어요 분명 히이 근처에 있어요 제발 제발 자 여러분 지금 물색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와 이거 무조건 잡아야 돼 아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아저 봤을 때는 오 오야 오야 와 대박 대박. 아니 아닌데. 아파라나가 없네. 얘네 막 싸우고 이러면 얘네가 그냥 다 뜯어버리거든요 자기 와. 팔을. 와 크다 크다. 손가락 봐봐. 이거 물리면 어떻게 돼? 손가락 라삭 라삭이지. 들어가라. 오, 아, 아. 아. 자 여러분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거든요. 약간 이런데도 아까 기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쪽도 확실히 가능성 이 있어요. 지금 물이 완전히 다 빠진 상태라 얘네들이 그냥 철없게 론나 론방 론방 들어가다가 저한테 딱 잡히는 거죠 리발라상. 이게 잡으니까 또 신나네. 와. 아 쓰레기 봐라 너무 심하다 자, 여러분 쓰레기는 여기 이렇게 싹떠버려 어? 이런거 다 가져갈게요 아!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어 어디 있었는데? 아, 들어갔나보다. 어, 뭐 어, 쳤는데? 어, 있어, 있어, 있어. 맞아, 있어. 맞아, 맞아. 맞아요? 오, 오, 있어. 어, 야, 어, 있어. 맞아요. 밑으로, 밑으로. 오케이, 됐어, 오케이. 됐어. 됐어. 오케이. 야! 얘 위에서 팔딱팔딱 거렸어요. 근데 얘는 다리가 많이 없는데? 방생할 거예요? 아니요. 네, 넣어봐. 넣어버려. 넣어버려? <웃음> 지금 저희 워킹으로만 3마리 잡았거든요. 그리고 까망님이 주신 거랑 하면은 지금 더많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처럼 그런 돌 같은데 쥐지 말고, 이런 얕은 모래바닥에서 그냥 기어가는 거 나옵니다. 아, 아까 쓰레기 다 날렸네. 다시 줄게요. 여기다 이 병뚜껑 렉기야. 이 양파 렉기야. 구두주걱, 이 구두주걱은 구두 누가 버린 거 어우, 제 아주 팔다리가 난리가 났구나. 저희가 잡아 녀서다 여기다 일단 넣어볼게요. 그리고 진해 대장님 조가도 또 있거든요. 아직 얼마를 잡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야. 제 사이즈 한번 보여주세요. 이야. 오, 넣어, 넣어, 넣 물려도 되고. 아니 아니 <웃음> 까망님이 잡은 거거든요? 우리가 잡은 거잖아. 아 이거 우리가 잡은 거. 어, 그렇게 인정하면 안 돼요. 저희가 잡은 건데요. 이건 진짜네. 우리가 어. 잡은 거죠. 근데 우리가 잡은 게좀더 커. 잠시만, 요거 집게 달아주자. <웃음> 오케이, 너 집게 생겼다. 자, 저희 까망님하고 진해 대장님이 드디어 지금 나오셨거든요. 요한 마리 박하지한 마리 네, 맹그로브. 이게 박카지고 이게 맹그로브인데 지금 사이즈 크기 보세요. 비교가 엄청 되죠. 한 마리 못나웠어 거짓말. 아... 이하하하 우와 <웃음> 역시 진해 대장님. 역시 저는 성공하셨죠. <웃음> 믿습니까? 믿습니다. 우와 <웃음> <오, 웃음> 예 사이즈 봐라. <웃음> <바로. 웃음> 어우 열심히 예, 다 <씨, 웃음> 박... 씨뭘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이고 오예! 그러니까. 물리면 딱 1분만 찍고 빼줄 테니까 아, 그네 내메트인데? 너 누구야? 반턱 까만이다 <웃음> 벌칙 왜? 받아야 되니까 몇 마리 잡았어? 지금 워킹이 만큼 잡은 거고 지금 두분이서 박하지 두 마리 잡아오신 그러니까. 거잖 아, 그랬어? <웃음> 추베르, 추베르 한번 해주세요 추베르 추베르 여러분 <웃음> <추베르. 웃음> 이렇게 해서 분배해서 가져와서 집에서 한번 추베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삭라삭 은혜야 은혜야 은혜야 억약이여 란 억약이여 무서워 <웃음> 내가? <웃음> 자라러 이렇게 해서 외래종 맹그브 크랩 청개 머드 크랩을 지금 바로 가져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셋 따라란 안할 건데 따라란 다행히도 지금 살아서 왔는데 성격 보여드릴게요 야야 야, 맹수 우와. 여기 찝히면은 살이 문드러진느낌인난데해얘 예? 아니면 얘 예? 네. 너한테 할래 자라러 그래서 이 연필 있죠 은혜가 굉장히 아끼는 연필이거든요 자 요거 한번 찝어볼게요 <웃음> 아, 예. 자한번 해볼게 어, 어 은혜야 어 은혜 어떻게 <웃음> 너손 넣어봐 이 어디? 정도면 안 아플 것 같아 그 정도 안 아플 것 같다고? 어. 그 연필 치워볼래? 이거 먹어 이거 <웃음> 자 여러분 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얘는 외래종이잖아요 자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왔냐 동남아에서 목재로 운반할 때 목재 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적응력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데 외래종이지만 유해동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심지어 얘네는 금어기도 가지고 있고 금지체장도 있습니다 금지체장은 장갑 6cm 이하면 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부산의 명물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맛이 아주 일품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칫솔로 제가 자꾸 착싱하잖아요 자 근데 이걸 하려면 야야야 야, 지금 보세요 얘는 양치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일단 얼려서 6여 발이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얼려볼게요 프리즌 프로 프로 프리즈 맞아? 아너 영어 못하지 <웃음> 얘는 좀 순한가 봐야이 한번 집어 서 들어볼게 얘네 잡을게 아우, 우와 안 된다니까 그럼 이렇게 유인하자 앞으로 오 오우. 이거 어 한번 더 해봐 어여 그때 봤어 또 있잖아 직각으로 섰어요 와 최애 대끼 고무장갑이라도 껴가오가 있지 너 앞에서 고무장갑 끼겠어 고무장갑 절대 안껴자 시작하자 자 여러분 크게 보이시나요? 어마무지자입니다 그리고 얘네를 잡을 때는 이렇게 쥐 있죠 자 요쪽 맨 끝에 다리를 잡아야 돼요 왜냐면 얘네가 팔이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이.. 이렇게까지 넘어갈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요렇게 바로 얼려야 되는데 들어가라 야 이거 이마트 500리터짜리 네 맞지? 자 다음 얘는 쉽네 야 싸우지 마 너희 둘이 제발 들어가 이렇게 안 싸우려면요 얘네를 이렇게 밀봉시켜야 돼요 자그러 이렇게 맹그고그냥 밀봉시켰으면 바로 열어버려 들어가 레가이로 닫아버려 자그러분 근데 전산상으로 아직 뭘 먹을지 모르겠는데 뭘 해먹을까? 어.. 어? 몸안 좋아? 아파? 응자라가자 아이씨 오 진짜 어자그러 이렇게 해서 꽝꽝 얼려줬으니다 열어 <웃음> 보여? 뭐야 어디가? 어, 어. 아니 그렇게 찍어야 된다고? 은혜야 내려와 너뭐상만이야아얘안 뜯겼으면 좋겠는데 아 안돼 안돼 살 개많은데 이거 너꺼였는데 여러분 이제 꽝꽝을 이두 마리를 바로 해동시켜야 되는데 해동시킬 때 짧고 빠르게 신선하게 해동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대략 한 40도씨 정도 되는 미지근한 물을 일단 여기다가 받아줄게요 하나 둘셋 <웃음> 잘해 잘해 요새 요렇게 받은 물에 자요 로금을 타타타타타타타자 이렇게 뿌리고 조조조조조저 여기다가 해동을 시키면은 굉장히 빠르고 신선하게 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와딱 잠긴 넘었지 자 얘도 이렇게 넣어줄게요 여러분 이렇게 두고 해동되면 다시 촬영할게요 나, 나, 딱. 하, 그, 하자 하러가자 뭘? 하러가자 그거 뭘? 아니아니 아니, 게임하기로 했잖아 게임 뭔소리야 어? 뭐? 어 <웃음> 이게 왜 그래?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두 마리가 다 해동이 됐으면요 자요두 마리로 뭘 해먹을 거냐 일단 요한 마리랑 요한 마리 각각 다른 거를 해먹을 겁니다 자 우선 요거는 중국 시장 하면은 깐풍기라고 있잖아요 그깐풍기에 들어간 거 대신에 자 요걸로 만들어서 깐풍개를 해먹을 거고 요거는 에어프라이에 한번 조져가지고 버터 에어프라이게 구이를 한번 초배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렇게들은 아주 깨끗하게 양치시켜버려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얘네가 뻘밭을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치로 깨끗하게 해야 돼요 아니면은 여름이고 날씨가 더워가지고먹을려요 뭐 그러죠 바로 비브리오 패혈증은 뒤지러 가자. 드랍 더개렉 오. 저러버 요 양치로 바로 그냥. <웃음> 말을 잘못 하세요. 이렇게 해 봐. 조토토이녀석들이뻘간색 <웃음> <웃음> 사는 개라 여기 보시면 더럽잖아요. 이거 다 뻘입니다. 보세요. 자, 깨끗해졌죠. 자, 그래서 요 네. 아니, 아, 곰팡이 한테말한건데 껴들지 말아 주세요. 아니, 나 곰팡이. 아니 <웃음> 뭔 개소리야 <웃음> 어, 근데 너는 곰팡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그러면 너는 뭐야? 사람 <웃음> <웃음> 아, 재미없네 내가 닦아볼래 왜? 재밌어 <웃음> 여러분 은행 취미가 뭐냐면 청소예요너 <웃음> 진짜 잘 닦는다 나 이쪽에 안 닦았는데 오케이, 우와 네. 거기를 한다고? 진짜 변태 같다 세제로 닦아도 돼어 네가 먹을 거니까 <웃음> 여기 안에 닦고 싶어 거기 안에? 화장실 가면 치실 있거든? 야야야 야, 야. <웃음> 치실 있거든 치실 가져와 해. <웃음> 정신차려 개를 칠실로 리라라는 사람이 어딨어 야야야 걔 주둥이 칠실로 하지마 아니야, 아니야 거긴 안 닦아도 돼 거기 어차피 이따 뜯어낼거야 아니 그냥 <웃음> 너 기분 좋으려고? 어. <웃음> 놀다와 1시간 <한> 걸려 <웃음> 야 어. 비켜? 아 비켜 비켜 제 가서 해. 여러분 살려주세요 정신 나갔어요 제 가끔 저래요 여러분 모자이크에서 안 보이는데 지금 은혜 눈깔 돌아가 있거든요 이렇게 자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미친듯이 흰둥이 만들어 놨어요 일단 얘는 깐풍개를 하고 얘로 버터 에어프라이를 하거든요 일단 얘는 잠깐 짜져있고 이 녀석 에어프라이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얘를 해체를 해야 돼요 얘를 해체할 때는 자 요쪽에 성별껍데기 있습니다 자 요거를 벌리면 돼요 그리고 얘는 수컷입니다 왜냐면 요렇게 날카롭게 세모가 되어있는 건 수컷이고 암컷은 이렇게 둥글게 되어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열어버려 뜯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롱꼬가 나오죠 자요 롱구멍을 잡고 자, 와우 미쳤지 자 근데 여기서 제일 더러운 부분이 있어 뭘까? 이거 리청넥이에요자 바로 여기 붙어있는 이거요 이게 아가미인데요 이 아가미가 제일 더럽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뜯어줘야 돼요 하나 둘셋 뜯어버려? <웃음> 요새 왜 잘해? 어차피 해야되잖아 <웃음> 자 그럼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오늘 요 껍질은 안 먹습니다 너무해 너무 <웃음> 괜찮아요 사실 오늘의 먹을 요리에는 등껍질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안돼 버리지마 버리지마? 응. 버려야지 안돼요 안돼 버려버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라가리가 있습니다 라삭 라삭 요 라가리도 필요해서 라가리 삭제 한쪽도 자 그러면 손질 끝입니다 여기서 가위로 네 토막을 내줄게요 라삭 아무 라삭 너 차례인데? <웃음> 어차피 할 거라고 너가 했잖아 맞지? 내 친구들이 딱너아이 같대 아 진짜로? 응. 정확히 보셨네? 라삭 꼬르노 대에 나온 거 괴롭게 갔네 <웃음> 어 현판 없어 이제? 있어. <웃음> 자 그럼 여러분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요 그릇에다가 싹다 넣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넣고 따라 따라 따라 빨리 맹그로불로 때리잖아요. 비비 비비 비비 비비 프라이팬! <웃음> <웃음> 그리고 바로 파이 <웃음> 아!는 이제 너가 할수 없는 거야?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후라이팬이 달궈지면 요 버터를 아주 많이 넣습니다 들어가 들어가 자 그리고 버터를 싹다 녹여주는 거예요 쓱싹쓱싹 <웃음> <웃음> 야야야야야 그만해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어느정도 버터가 좀 녹으면 요 마진단을 이죠 랄짝 해가지고 딩! 저저저저저저. 자 이렇게 버터가 다 녹았으면은 아까 준비해놨던 여기다가 쫙이거를 뿌려주는 거예요. 와 얘네를 생각보다 여기에 오래 재워놔야 돼요. 그래야 얘네 버터 맛이 아주 뼈속까지 배기거든요. 자 그래서 30분 정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30분 동안 바로 깐풍개레기 만들어 볼게요. 똑같아요. 얘네도 그냥 여기 열어버려 뜯어버려. 그러면 롱구멍 나오죠? 롱구멍 딱 잡고 하나 둘 셋. 으흠. 잠시만. 다 힘센데. 아. 안 되는데? 내가 할게안 돼. 다다친거못 봐. <웃음> 으... 꼬리 가기 싫어 어? 그럼 알았어 이런 멘탈하고 어떤 표정을 해야 조금 서위탈까자 봐봐 너 간다고? 음. 아안돼안돼안너 다쳐 그거 내가 못봐제실럽어 <웃음> 열어버려 와우 얘는 또 색깔이 달라 얘는 검었지 얘는 애초에 이거 노랬잖아 음. 그래서 얘가 검은 건지는 나도 사실 모르겠어 <웃음> 자 그리고 요 등껍질 있잖아요 자 요번에는 자요 등껍질로, 버립니다. 자, 요 등껍질로 <웃음> 버립니다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왜왜왜 여기 왜 까매? 장기가 노후돼가지고 까먹었는데 <웃음> <웃음> 아니 그리고 플라이팅 할때아 여기 안에다가 음. 버릴게요. 이이이이이 아, 너가 절대로 이거는 먹었어. 뭐자 얘도 4등분 해주도록 할게요. 라스, 자 여러분 얘는 이렇게 모아놓고 오래다가 싹다 담아버립니다. 던져버려. 자 그리고 루추 루추 루추 마이 뿌려 루추. 자 그렇죠. 개도 술을 뿌려야 되는데. 자 바로 이 청주를 뿌려야 됩니다. 개 남아있는 좀 잡내를 제거해주는 거거든요. 자 요거 바로 한번 멋있게 열어볼게요. 간다. 겨드랑이 터를보 보여. 여기 어. 보여주라고 있는 건데? <웃음> 이거 뭔지 알지? 간다. 음. 같이 자야하데 시작! 야! 캔들라는 소리 리바메께 언언언언언언 얘도 한 10분 정도 있으면 됩니다 1 0분이다 봐요 은혜가 이거 제일 싫어하네요 제가 지금 하는 거 아탁 나탉 <웃음> <웃음> 10분 지났다 이제 이 녀석들을 이쪽에다 빼주고 이 전분 있죠? 이 전분가루를 뿌릴 거예요 뜯어버려 너왜 웃어? 전분가루 전분가루라고 너 저번에도 내가 가지라 했는데 혼자 가지라 듣고 영상 보니까 뭐였어? 너가 들어도 가지였잖아 그때 맞지? 감지 <웃음> 아아안 아. 해도 되는 거구나 이거 안 통하는 거였구나 자 그래서 감지 전지를 됐어 됐어 이런 데서 자 감지 전지를 뿌려줄게 감지 전지 아주 수북하게 와 진짜 많이 뿌렸다 그럼 어떡해 더로 내면 되지 야왜 이렇게 나 멍청하게 하냐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아니라 어. 있어 그런 게 저는 <웃음> <웃음> 자그 전분가루를 안에까지 다가 넣어줘야 돼요 버무려 버무려 김은혜 리발 어우 요거자 이렇게 넣고 다시 10분 정도 대기를 할게요 근데 대기하는 동안 깐풍게 소스를 만들어 줄 겁니다 르릇 란장 한큰술 자 그리고 청주 열어버요 한큰술 추한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생일거 이렇게 생겼어도 아이스거든요 그래서 소주 한잔마다 먹어도 얼굴 붉어지고 바로 그냥 넉다운 그래가지고 그때 은혜가 저를 이렇게 업고 가가지고 그 다음날 사귄 것 같아요 어디를 업고 가는 줄모르겠어 <웃음> 쓰레기장인데? 자라지마늘한 큰술 널탕 한 큰술 루추루추루추 루츠 루츠 미림 두 큰술 자, 그리고 물 1.5 큰술이 필요합니다 하나 둘셋 어떠냐? <웃음> 그렇게 <웃음> 소스 만들었고 소스 저 멀리 꺼지고 자, 이제 같이 들어갈 야채들이 또 잘라봐야 돼요. 자 먼저 레파 떨어뜨리자마자 라상 라상 라상 사라이걸어 라상 라상 라이야 사물. 네가 주워 네가 주워 <웃음> 네가 주워 네가 했잖아. 내가 뭐? 을지 다진마늘 소량 들어가 자 그리고 내거만은 홍로추 세개 라삭 라삭 라삭 비어 자 그리고 내거 10분의 크게 령랑로추 라삭 라삭 라삭 이거는 왜? 이건 작아서 내 거랑 달라가지고 안할 건데 그게 너 건데? 비밀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소스가 전부 다 완성되면 컹컹컹 직게로 그냥 아휴. 무덥지너무덥디 무더, 무더. <웃음> 자로이팬 그리고 바로 저화 파이야. 자 그리고 여기다가 어너너너너너 no, no, no, no. 기름이 다 달궈지면 맹그로브 크랩렉기 입자.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와 여러분 얘네가 아주 아주 바싹 튀겨야 됩니다. 왜냐면 맹그로브 크랩은 다른 개도가 다르게 등껍질이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아주 바싹 튀겨야 돼라그레 넣었을 때 등껍질이 이빨에 끼지 않고 그냥 바로 주먹으로 잡먹을 수가 있어요. 잘했죠, 내야. 더빨리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요 이맹그어을게 되면 바로 잡아가지고 지금 이빨을 딱 먹으면 돼 네, 이빨을 바로 끼고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이빨. 너 배고프지 은혜야. 응. 너안줄 거야. 조심에 찐다. 야야 응. 야. 야야가가가 야, 야, 가, 가, 가. 이거 쳐먹고 일로 올래? 뭔 소리야? 물러 몰러 피리 소리 나 피리. 뭔? 니 <목소리> 친구들? <목소리> 왜 이렇게 톡 쳐해? 아씨침쳤어 짜증나. 왜? 손마리도 왔어. 한번 앉아. 잠깐 엎드려. 멀지 잘했어. 잠깐 손 손. 어?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다 구워졌으면 바로 턴오프 자 여기다가 빼줄게요 되게 맛있겠지 은우요응 그냥 먹자 <웃음> 정신차려 너와 나를 위한 게 아니야 이거는 곰팡이 여러분들을 위한 촬영인 거야 혼자 또 포장해가지고 좋은 놈 하네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빼두고 자기스 가야죠 직계에 살 엄청 많겠지 이거 우와우 오 바로 빨개진 거봐 야야야야 야, 렌즈 생생하게 보여드리 아니, 아니아니 안생생하게 돼 나를 위한 거텐지 <웃음> 오오 방울 방울이 야야야 위에서 찍지마 렌즈 튄다고 진짜 <웃음> 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빨개는줄 알아? 내 영상에서 한1 5번 얘기했을 거야 내 영상을 본다면 이거 알아야지 갑각류라서 갑각류가 그러니까 왜? 그런 성질이야 카메라 줄도 <웃음> 진짜 잘렸거든 김은혜가 쎄이 빨개 내가 뭐냐면요. 닭강래에는 키토산이라는 게있어가지고이 키토산이 열을 가해지면은 아, 개지게 되게 아, 돼 아, 아, 어, 뭐라고 뭐라고? 키토산. 땡 키토산 내가 잘못 말한 건데. <웃음> <웃음> 사실 진짜야 자, 여러분 얘도 싹다 여기다 빼줘 가지고 기름기를 쫙 한번 빼 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기를 빼는 동안 자, 이거 버터에 절하다 맹그로브 크랩. 을 아이고 우리 애수는 아직도 3만 원이네. 광고주분들 에어프라이 광고 봤습니다. 열어버려. 여기 안에다 싹다 넣어 줘 들어갈게요. 들어가라. 야가리 봉쇄. 자, 그리고 기 보시면 여러 가지 있죠. 갯강고도 있고 장작도 있고 럽치도 있고 이런데 자, 그래서 개강고로 마실게요. 15분에서 20분 160도 나와요. 자, 그러면 은2 0 0도로 하고 1 5분에서2 0분이니까 10분 파이어 자, 그러분 이제 이깐풍계를 바로 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 시경유! 자, 달궈지면아까준비했던채 있죠. 자, 가, 들이보. 그리고 바로, 멋고게 a l k w 워 l k walk, walk, w a 아우. 자기 어느 정도 볶아지면은 자가 준비했던 요 소스를 바로 쫙도도도도도도자요 맹그러브 크림 이렇게 바로 다 들어가 자 그리고 버무려줍니다 아 근데 이거는 껍질 때문에 이 안에만 해도 될것 같은데 야야야 야, 야. 나도 다 하라 껴들지 마하나만의 부드러운 남자를 할 건지 남자. 리랄하는 남자를 할 아, 건지 아, 그럼 바로 리얼해지 내꺄 <웃음> <웃음> 한번 먹어볼까? 아니야 아니야 이따 먹어야지 봐봐 야! 개맛있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미리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아 말로 없어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깐풍게는 끝이 나는데 비주얼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일단 요거는저 멀리 가지고자 여러분 요정도면 거의 다 다가도 돼요 자 이제 된 거예요 3, 2, 1땡땡땡리바레까땡 땡. 땡. 땡. 열어버려 와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버터 에어프라이기 맹그로브 크래커 깐풍게가 완성됐습니다 우와 바로 핥았는데 맛있어 자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자 그러면 요거 있죠 버터에어프라이구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꽃게로 요거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한 2년 전쯤에 근데 맹그로브크랩으로는 처음인데 맹그로브크랩이 살이 보시면은 미쳤습니다 자 바로 먹어요 토베르 음. 아직 입에만 넣었네 음, 음, 음, 음, 음. 너 이럴걸? 우와 자 요게 에어프라이에 바싹하니까 이맹그로브크랩 껍질이 굉장히 딱딱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예 으스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 먹었던 꽃게보다 이게 훨씬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계속 잡아가지고 이럴거죠 자요 다리 한번 먹어볼게요 토베르 <웃음> 아니 진짜 아 다리는 아니야 이건 뭐예요? 빨리너 네. 이거 먹고 싶어? 기다려 조금 아, 손좀놓으 <웃음> 그냥 먹게 쥬베르 <웃음> 와 소리봐라 음 진짜 맛있지? 음 미쳤지? 껍질도 맛있어 이게 진짜 팩트예요 여러분 이 껍질 뭐야 왜 말이 개 달라? <웃음> 와 이거 봐 이거 통째로 먹어도 돼나나나 나, 나. 알았어 알았어 너 고생했으니까 음. 음. 마려비로 다 여러분, 에어브라이기만 있고, 그냥 마트 가서 냉동고게 사서 이렇게 똑같이 조리하셔도 돼요. 근데 알아요. 아무도 안 하실 거란 거. 여러분, 다음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로, 안풍게 우와, 이게 미쳤지. 자, 바로 먹어볼게요. 후베르. 음, 우와, 소스랑, 우와, 우와, 우와, 이거 소스랑, 그 고추, 와 이거. <웃음> 그 이거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 그냥 아주 바삭한 개튀김인데 굉장히 크고 살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다 깐풍기 소스를 같이 딱 버무린 맛이에요. 진짜 미 이거는 역대급이다. 와. 저 볼래? <웃음> 맨날 카메라 찍다가 맛있는 거 뭐야? 저봐 여기서 너 골라봐, 은야 뭐? 아 이거? 오케이 알았어. 아니. 아니 이게 먹기가 편해. 너 입이 좁아나잖아 은혜가 다 커요. 뭘다 커요? <웃음> 아니 아니 아니. 눈도 끄고, 코도 끄고. 아니 아니 아니. 아 머리, 얼굴도 크고, 어깨도 크고. 막다 커요. 입만 조반네요 입술은 커 입술은 또 커. 입만 젊문해요 상상 가시죠 되게 이상하죠 <웃음> <웃음> 아 이거 은혜 바로 먹어볼게요 어허. <웃음> 오 입에 넣자마자 음 나오지? 와 이거 손마라 이거 진짜 안 나오는 건데 이거 저번에 막 엄청 비싼 밥집가도안 나왔던 건데 근데? 어제 김밥천국 같잖아 음어 매워 씨뭐 먹었는데? 진짜 먹었지 로추? 응 내꺼? <웃음> 아니 너거 하나도 안 먹지 <웃음> 여러분 이제 저도 하나 더 먹어볼게요 저도 이거 먹어 우와 여러분 집게 보세요 이거 디디, 디디, 디디. 몰라 알 수가 아. 어. 근데 곰팡이 분들 이거 모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죠? 저희 둘다 늙어 터져가지고 난다 아실걸? 너 곰팡이 분들 늙었다고 가스라이팅하는 거 아니야 아, 지금? 자 <웃음> <같아. 웃음> <웃음> 여러분 이 거대한 거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와 <웃음> 집게 먹을 수 없을까? 너가 해줘 봐나카메라들 찍게 망치 없어? 망치? 망치 여기 오 깼다 깼다 이야 이거 잘하네 와 우리 월세인데 이거 개박살나는거 아니야? 먹어봐 어때 어때? 개 <웃음> 맛있어? 나도 줘왜주배로만 해? 쵸배로? 와 여러분 은혜랑 마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빵이에요 <웃음>